국물이 진짜 맑다. 저 양념장 봐요. 와꽃혔네요 진짜 꽃 같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어. 아 이거 야, 뭐예요? 어복장 봐. 우와! 우와. 이 고급스러운 음식이 와, 인금의 수락상인 줄 돼지 <웃음> <웃음> <데이지 뭐야>? 적찜! <적침! 웃음> 냉면집인데? <웃음> 저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웃음> 앞, 아, 앞다리, 앞다리로다고 음. 심지어 앞다리야? 오 이거 천유! 아! 아! 아 냉면 뽑 바로 뽑는다. 봤죠? 아. 자 냉면 뽑는 거 봤어요? 야. 오, 지금 어 지금 면 나온다 넘? 넘 나온다 아, 저렇게 뽑는구나 아, 그래서 익혀 나오는 아, 거죠. 아. 공기에 약간만 닿고 바로 떨어지는구나. 지금 아버님이 메밀을 빼가지고 계속 물 버려요. 그래서 남아있는 메밀가루에 그런 것들을 아, 전분을싹 제거해줘야 되거든. 저게 차갑다고, 손이 다 온다고. 여름에 동상 걸리는 거 알아요? 아, 냉면? 아, 냉면 정말요? 이쪽 분야에서 40년 이상을 일하셨으니까, 아, 그거 너무 기대돼. 40년 동안이나... 냉면 100% 어떨까? 쫄깃쫄기는 불다 쫄깃한 느낌 어떻게 100%인데 쫄깃하지? 아, 배고파.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배고파. 생면 각각 너무 맛있겠는데? 쫄깃쫄깃하겠다. 진짜. 어, 대박. 맛있겠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근데 냉면 봤어요. 육수가 너무 네. 궁금하다 아 근데 냉면 육수가 진짜 궁금해요 육수가 중요하죠 네. 맞아요 일단 먹어볼까? 네, 네. 일단 국물 국물 육수 육수 한번 먹어보자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저희 60분 아 스타트 맞아요. 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난난안안안 아, 나는 안 심심한데? 성향이 이런 맛이야? 난안 심심한데 참 자, 소영 봐, 소영 봐, 입을 안 떼. 와, 네, 네. 제대다 네. 아, 아,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아니, 이 나는 이런 맛이야? 난 내가 또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평양냉면 중에 최고야.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아언니말 먹는 왜 그러냐면, 아니. 육수가 미쳤어. 근데 나는 너무 내가 옛날에 <웃음> 먹어본 그평양냉면하고 완전 다른 맛이야. 나는 밍밍하고 그 약간, 그래, 탑탑, 하고 그런 맛 때문에 신었거든? 확실히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네. 반을 딱 맞췄어요 어머, 너무 맛있다 근데 반은 좋은데 아좀 좋은데 괜찮은데? 어머, 괜찮은데? 아니 사실 이게 이 평양냉면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아요 마, 마지막에 그 메밀향이 은은하게 바람 불면 그 코에 지나가듯이 네. 밀음 공평 가봤어요? 공평을 는 메밀밥 가면 바람 불면 음 향이 싹 지나가잖아 이렇듯이 맞아. 응. 맞아 원래 메밀 1프로가 이런 색이었어? 음 그렇지 그렇지 또, 또, 또. 아 그리고 면이 안 끊겨. 양 잘... 많대. 면이 엄청 많대. 와, 많다. 여, 많다. 여, 여. 안 끊기는데? 면, 우와, 와, 죽여 봐 봐. 근데 이게 어, 100%잖아요. 100%예요. 근데 이게 면이 드는데도 안 끊겨요. 진짜 코이면짠면쫀면짠면짠면짠 면이...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앞 하면 안 돼요. 소유이부터 들어갑니다. 소이 어머, 소유이 아, 야 지금 반 그릇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나뭐 먹을까요? 오. 육수 적셔. 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면이 깔끔하다. 야, 육수 적셔. 이렇게. 적신. 대박이다. 먹는 진짜. 것이야. 자, 소영이도 면치기 들어다소영이 깔끔하다. 오 소영과 소아 소영. 아, 역시. 어머 뭐 중간 중간 느끼는 거 봐봐. 어 소영 중간 중간 느끼는 거 아, 봤어? 아, 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쫀득한 면은 아니야. 응. 어묵 엄청 담백하고 깊어. 응. 그 정도야? 육수랑 고 담궜다가 응. 촉촉하게서 응. 먹어. 이간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좀 좋은 담백한 음식 같아. 음. 보스 어, 지금 주방 쪽 보시면 족찜에다가 불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불 어, 보셨어요? 불향 불향 어? 아, 왜냐면 족찜 같은 데 불향 입혀지면 또최 고죠. 불향 미치는데 진짜. 어? 자 조, 오, 족찜, 족찜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조, 맛있겠다. 족찜이... 엄청 쫀득하고 네. 부드러워 보여요. 와 이거 하나도 야, 엄청 푸짐한데 저게 하나 시켰어요. 아 저게 하나예요? 예. 네. 아. 오 향이 간장 찐득처럼 단짠 단짠 응 단짠 단짠 와 진짜 맛있어 진을 약간 양념 있게 만든 것 같다. 아 되게 고간 야들야들할 것 같아 부드 부드러워져 지멘와 초밥인가? 와 벌리 는거봐와자 부자 는거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다자 부자 100%가 <목소리가 많네. 목소리가> 와. 맛이 궁금하다 진짜 나 진짜, 진짜. 응! 진짜, 진짜. 아아 너무 궁금해 언니 이거 먹으면 피부가 피부가 안 가도 돼 콜라겐 덩어리 와소유비 지금 독침 들어갑니다 와, 아? 와 진짜, 부드러운 보면, 뭔가, 진짜 부드러운가 봐 아, 진짜 부드러운가 봐집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연해 연해 이 콜라겐이 그냥 녹아. 진짜? 어, 미쳤어. 나 이거 먹었는데 벌써 피부 솔들탱글해진거 같아 아 이거 여기 다 음. 진짜 부드럽다 야 탱글탱글하라 어머 저혼들려 봐봐 콜라겐 가져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콜라겐 덩어리야 오, 써영 봐, 써영 봐 어쩜 저렇게 얄밉게 먹어? 맛있게 800만 구독자 위협 어 대단합니다 진짜 부드럽지? 젤리다, 젤리. 젤리지, 젤리. 응. 음. 아, 그리고 그렇게 달거나 짜지 않아. 응. 음. 이편 네, 아, 어, 감사합니다. 편육이에요. 오, 편육, 편육. 편육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편육 어, 어. 맛있겠다. 아, 저거 딱새우젓 찍은 거 맛있는데. 아한 번, 야 말리가 뭐.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쟤뭐 하나 했다. 고지! 호지? 고지에서 음. 한 번에 먹어야또 맛있지 새우잣! 뭐? 들어갈까 들어갑니까? 와아 와아 <웃음> 진짜 입 진짜 크나 입 터널 같아 진짜 와. 나는 면발이랑 같이 나는 음. 입속됐지? 음. 자짜 꼬들꼬들하네 편육이. 음, 음 편육이 음 약간 찹찹하잖아. 음 따뜻한 거랑 먹으니까 퍽퍽함이 사라져. 살집 음 맛있어. 오복쟁반자오복반 나오고 있습니다. 자두개다 나왔습니다. 현재. 사진 찍자 이거. <웃음> 와, 대박! 대박. 야채 푸짐하네. 저게 소고기에다가 만두 들어가 있고 야채 이렇게 해서 나온단 어, 말이죠 엄청 어. 푸짐하네요 어우 예쁘다 고급 음식, 고급 음식 고중 음식이지 뭐 약간 샤브샤브 느낌이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건 평안남도식 샤브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고기 네. 올려서 고기랑 야채를 씹어주실 거예요, 소스로 음. 약간 샤브 느낌? 완전 아, 대접받는 느낌의 음식이 완전 구급 임금님 수확상 같아 비주얼 일단 그러니까. 아, 샵을 샵을 여기다가 찍어먹는 거예요? 꽃같루 너무 예쁘다. 우와. 저게 아, 목이버섯이에요? 흰목이버섯, 흰목이버섯. 목이 가격 좀 나가는데. 안돼. 우와. 음. 음. 고기 먹어도 되나요 지금? 어, 저거, 비계 하나도 없는 거. <웃음> 보스, 아롱다트입니다. 아롱다트! 고기. 고기 올리고, 야채 올리고. 소스 찍어가지고. 네. 음. 소스 탁, 찍어가지고. 어, 냄새 너무 좋다. 대접 대접 받는 느낌이야. 대은 느낌이야. 대접 같은 느낌이야. 대접 같은 느낌이야. 대접 같은 느낌이야. 대접 같은 느낌. 대접 같 그지 완전 부드럽지? 음 <목소리> 와, 나 물에 빠진 고기는 구워 먹는거 보다 향이 좀 줄어들어서 안 좋았거든? <목소리> 향이 굉장히 네 근데 나는 처음에 고기 보고 약간 살짝 뻑뻑할 줄 알았거든? 음, 음. 근데 너무 부드러워. 안 뻑뻑하고 부드러워. 되게 부드러워 아니, 육수에 끓여가지고 뻑뻑하지 않고 촉촉하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서 야채랑 같이 먹으면 아 부드럽고 음 같아 맛있겠다. 안심스테이크가 담백하면서 부드럽잖아 그 느낌이야 언니 비밀 나왔네요 비빔냉면 3개 넣었습니다 비빔냉면 3개. 네, 정말 맛있거든요 네. 아 색깔 봐어 친구야 맞아, 저, 저 표정은 찐이다. 음저 표정은 찐이야. 음 우와, 음. 와 양념 이 미쳤다. 맛있어? 응. 새콤 달콤 매콤 딱내 스타일인데? 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지? 와 아까 저렇게 이쁘게 했는데 다무었어 또. 진짜 달짝지근한데. 음맛있다딱 양념이 진짜 호불호 없는 맛.